무엇을 알고 싶어? 그러면 나는 I wonder if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의미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. 네. 아, 선생님, 그러면 혹시 if 대신에 대써도 되는 거죠? 아니요. 어, 안 돼요? 왜요? if 대신에 됐이요? 네, 대. 그니까, 러 if 여기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예요. 네. 그래서. 네. 그니까, 러 됐어요. 어, 왜안 돼요? if 대신, 왜더는 쓰일 수 있는데 아 외전은 쓰일 수 있는데 대선 안 되는구나 네 왜냐면 대선 쓰이는 명사절로 봤으니까 <웃음> <웃음> 네, 맞아요 <웃음> 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프절도 명사절이에요 여기서 인지 아닌지 예, 근데 아 목적어로 쓰여서 어 목적어기도 해요 얘도 네안 그러니까 되는 이유가 음, 뉘앙스가 없어져서 그래 뉘앙스가 네 뭐뭐 인지 아닌 지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네 일부러 <웃음> 틀려놨어요 <웃음> 이거는 네. 이것만 알고 있어요 대답 그런 거 없어요 아, 이렇게 하면 없어요. 네. 이가 회화가 끝이에요 네네 오케이 그럼 이제 네. 모두 지울게요 네네 아 지워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네 네. 그리고 이가 문법 네 둠둠 뒤에 기대 됩니다 둠둠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첫 번째는 네네 현재 완료 진행형 그니까 러 현재 완료 진행형 말 그대로 현재 완료랑 현재 진행형을 섞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... 만약에 네. 제가 지금 I'm reading book. 네. s 라 해요. 저는 네.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되의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